야, 아이야너 이리와! 이리와봐! 으리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미안해 아 으아! 는 다음에 가자 으터는 기다려? 기본 1층입니다. 우리 여기 번. 안녕하 denival � t 이게 누구야, 이누야어 가자 삼촌 삼촌 삼촌 어 삼촌 삼촌 점프. 혼자 방가. 이모. 깨주십시오. 어. 이 생일. 어. 고겠습니다버다 네. 번엔함여행 i g h t put t o 는 제방. 숨자이아지냐에클이은 음. 아이고, 못 말랐어. 물 엄청 차갑다. 기다려볼까? 다찮아물 엄청 말랐나 보네. 물가 고뿜뿜 <웃음> 사이즈가 나무옥투스 버터밀크 시나무도 맛있겠다 시나문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는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맛있어다 머리를 대고 싶어 응. 귀여워 리기안 누리, 좋아? 응. 귀여워 거야. 응. 다음 것도 같이 줘야 돼. 저녁에 같이 응. 줍시다 먹을지? 응자끝 자, 너무 예쁘다. 오, 우리는 룸투예요. 저희 숙소입니다. 잠깐만요. 아기 <웃음> 노네. 귀여워, 셋이. 오, 아, 우와, 예쁘다 되게 오, 되게 요즘에 보기 힘든 분위기다. 방을 한번 볼까요? 음. 이방 일인데, 총 음. 되게 크네. 오, 찍자. 음, 방 이. 음. 귀여워. 쟤는 돌아다닌다. 김버터지 왜 버터 뭐 하냐 좀 놀아라. 너 거기서 뭐 하니? <웃음> 버터는 거기서 뭐해 버터 놀아. 나오고 싶어? 놀아 거기서. 버터는 왜안 놀아? 응? 버터 기다려. 기다려. 버터 놀아. 제 누리랑 너 우리처럼 놀아. 버터 <웃음> <웃음> 나오고 싶어? 안돼. 기다려. 놀지? 응 기다려? 노을이 나을이노 우리, 나을이나을리 졸려? 잠잘 거야? 노을이 때거 아니지? 그래 누리 누나 다섯 개 먹었더니 반 개도 못 땅콩 먹겠어 땅콩 <웃음> 먹어 왜 되게 초사람인 거 태는데 먹어 지지 아닌가 보다 왔다 <웃음> 다 끝나고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좋지? 응? 봤다 뒷뿌리 하자 뒷뿌리 아직 안 소소한 끝났지만 소소한 <웃음> 소소한 <웃음> 어, 소소하게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하지? 갑자기 뒤늦게 땅콩 먹네? 봤다 좋지? 막. 이렇게 있는 거 애모들이랑 새로 운기 위해서 많이 힘들었지? 오늘 고생했어 ISFP가 많이 고생했어 이렇게, 편한 사람들끼리 집에 있으면 돼 <웃음> 지금 제일 행복해, 뽀터 제일 행복하고 지금 어? 편안하지? 지금 편안하지? 지금 있는 게 최고지, 바클 아, 하나. 그러니까. 집에 있고 친한 사람만 보고 싶은데. 낯선 사람도 낯선 학교 형. 뽀뽀야. 아이에서 독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언니 어. 눈으로 욕하지 말고. <웃음> 이즈니싹 씻고 집에 누우니까 기분 좋지? 자식. <웃음> 뭐 언니? <웃음> 거기 있잖아. 받으신 통 들고 가요? 음. 또 여기서 할 <살> 거야? <웃음> <웃음> 여기서 자자 이제. 우리 내일도 신나게 놀자.